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지난 시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던 임팩트 그것도 거리를 잡아먹는 아주 나쁜 임팩트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좋지 않은 임팩트 스쿠핑이라든지 네, 캐스팅이라든지 그런 좋지 않은 임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좋은 임팩트 아이언의 경우에는 다운로우 블 그리고 드라이버의 경우는 어퍼블로우가 어떻게 안 좋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아이언 같은 경우는 에 우리가 하향 타격이라고 부르죠.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공을 향해서 클럽이 내려오면서 공이 맞고 공 앞에 땅까지 지나가면서 디봇을 만들어내면서 밀고 지나가는 이런 하향 타격의 경우, 하향 타격의 경우 우리가 굉장히 좋은 임팩트다. 이렇게 아이언을 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하향 타격이 좀 지나치게 될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땅을 쓸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클럽이 튕겨질 정도의 과 또한 혹은 지나치게 많은 하향 타격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지금 보신 것처럼 클럽이 밑으로 쭉 뻗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땅에 맞고 바로 튕겨져 올라오기 때문에 실제 잔디에서도 마찬가지로 디봇이 굉장히 깊게 나는 경우가 생기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공이 맞는 순간에 잔디와 같이 맞으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손이 이렇게 밀려요. 네, 클럽이 치고 나가지를 못하고 손이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오히려 동작이 더안 좋아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평상시에는 뭐 7만원으로 130m를 친다. 140m를 친다. 사람마다 거리가 있는데 지나치게 깊은 다운블로의 스윙을 꾸준히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거리가 많이 확 튀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평상시에 공을 칠때 내가 뭐 안정적인 다운블로우, 아주 약간의 다운블로우로 공을 치면은 내가 나가는 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130, 누군가에게는 150, 누군가에게는 140일 수 있겠지만 지나치게 과감하게, 지나치게 과하게, 지나치게 많은 양을 찍어 버리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굉장히 힘 있게 나가시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방금 친 것도 그 전에 친 것과 클럽 스피드는 크게 차이가 안 났지만 거리 같은 경우는 15m가 차이나요.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평상시엔 상관없어요. 깊게 들어오면서 스쿠핑을 해주면 오히려 공은 더잘 나가요. 근데 이렇게 깊게 가끔씩 들어가게 되면 내 평상시에 나가던 거리보다 한 2, 30m 말도 안 되게 더 나가는 샷이 가끔씩 나오실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되는 순간에 조금 더 말도 안되게 그린오버를 해서 타수로 까먹는 경우가 생기거나 혹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고 나가지 를 못하고 밀려요 클럽 헤드가 그렇게 되면 은 클럽이 열리면서 약간 슬라이스성의 공이 나, 나오게 되고 또 지나친 다운블로는 자연스럽게 클럽 헤드가 이렇게 다치게 돼요 덮여 맞게 되죠 그래서 공이 잘 맞는다고 해도 공이 굉장히 낮게 백스핀이 없이 왼쪽으로 나가게 되면서 아이언이 컨트롤이 어려워져요 자 그러면은 똑같은 경우 드라이버 드라이버는 저희가 어퍼블로의 스윙을 한다고 라 하죠 자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클럽이 공 뒤쪽으로 떨어져서 쭉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공이 맞아야 되는데 자 이게 아주 적당한 양의 어퍼블로가 나오게 된다면 은 공이 굉장히 상향타격을 하게 되면서 내 클럽의 로프트보다 뭐9도는 9도 10도면 10도보다 아주 약간의 로프트를 더 얻어서 12도나 13도에 아주 적당한 아주 적당한 판도를 이루면서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나치게 클럽이 뒤로 떨어지면서 임팩트를 들어간다? 자 그럼 그렇게 되냐면은 지나친 상향 타격이 나오게 되면서 자 클럽이 뒤로 많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뒷땅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드라이버는 상향 타격이 맞지만 아이언은 하향 타격이 맞지만 지나친 상향 타격은 뒷땅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땅이 안 나오고 들어온다고 라 해도 내가 릴리스 풀어줘서 보내는 타이밍을 조금만 늦게 가져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굉장히 열려서 슬라이스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쪼네 공이 임팩트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친 탑볼로 인해서 공이 낮게 굴러가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하향 타격, 아이언의 경우 하향 타격, 드라이버의 경우 상향 타격은 굉장히 좋은 동작이에요. 다만 그 동작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양보다 지나치게 많이 한다. 아이언의 경우 클럽이 땅에서 연습장에서 치실 때 튕겨져 나올 정도 매트를 쓸면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를 못하고 매트에 닿고 튕겨져 올라오는 정도라든가 혹은 드라이버의 경우 연습 스윙을 하실 때 내가 몸이 이렇게 뒤집어질 정도로 여기서 돌면서 지나가 줘야 되는 클럽 헤드가 돌면서 지나가지를 못하고 위로 그냥 걷어 올려지는 정도의 심한 상향 타격과 하향 타격을 해주실 경우에는 오히려 그 좋은 동작들이 독이 되면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거리를 덜 나가게 해주는 그런 아주 나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을 하실 때는 적당한 양의, 아이언의 경우 매트를 쓸고 지나갈, 그리고 드라이버의 경우 몸이 뒤집혀지지 않고 옆으로 충분히 회전을 할수 있게 클럽이 뻗어져 나갈 수 있는 상향타격과 하향타격 임팩트를 만들어주시면 될 거예요.